스팀게임 하나 사기? 오, 그래, 그래요. 지금 할인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러죠, 뭐. <웃음> 에이, 그래도 값어치만큼의 게임은 사야지. 아우 6천원 돈 너무 많은데 아 이거 못 올리지 않았나 12천원 두배나 있어야 돼 죽으면 개오반데할수 있는 것도 없었던 것 같아 아 있네 있네 아 근데 이래도 12천원은 안될것 같은데 이거랑 이걸 판다 해도 이건 안, 이건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 투수들이 남겨놓으라했었는데 6천 원이야. 또또 뭐야 보지 뭐. 미션으로 소전편 합본 팩 사면 되겠다. 뭐라는 거지? <웃음> 나에게 닥소는 닥소 3 외에는 할 생각이 없는데 없지. 여기까지 다 했어 그러면은 길을 어디서부터 가야돼요? 여기서 그냥 가면 되는건가? 여기서 끝내고 내가 게임을 껐어 일단 가봐? 일단 얘 잡고 끝났기 때문에 진짜 길 찾는 게참 어려워. 어, 가볼까? 소리는 괜찮죠? 벌써 힐링해야 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이앞절경 있다 절경이라고? 허어! 다리 만세 이앞암룡주의 이게 뭐야? 절경 와 진짜 예쁘다. 이야, 진짜 예쁘다. 멋있어, 멋있어. 저 달빛, 저 오로라 같은 게 진짜... 진짜 예쁘다. 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야? 죽는데 이 사람도 이 피는 뭐야? 어... 이분은 이분은 미끄러져서 떨어지셨는데? 이분은? 이분은 구르다 떨어지셨고 달 만세 뭐 여기 그거 있네 파라풀 음. 게임들? 이야 무언가가 필요하다 야하우 혈은 보다가 낙사 아이 무슨 소리야 어! 아 이분 이분 일로 떨어져서 죽었어 이분 여기 갔다가 일로 떨어져서 죽었어 왜 일로 떨어졌대? 새끼래 얘가 아 새끼리라고 생각하고 뛰어내린거야? 밑에 뭐가 있니? 또 없어보이는데 <웃음> 이거 보고 어? 새끼리 있나보다 하고 뛰어내렸나보다 당신은 왜 죽으셨죠? 아 아까 그분 두번째 두번째 실내의 도약 아 절로 뛰어내리셨네 이번엔 <웃음> 이번엔 저기로 뛰어내리셨어 여기 왜 피가 있는거지? 이거 뭐야 여기? 이앞 헛댐주의 헛댐을 주의하라고 갈까? 아 여기 뭐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앞 뒤주의? 뒤에 뭐가 나오나? 어 뭐랑 싸우는데? 어, 뭐랑 싸우는데? 인형 없는 자는 결계를 통과할 수 없다. 아니, 미친! 이렇 있잖아! 어떻게 싸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먹더라? 었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 잠깐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우!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봐,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잠깐만 풀렸어, 풀렸어. 어, 어,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안 싸워도 되는 거였어? 아, 뭐야? 영이 없는 자는 결계를 뭐야 다시 싸워야 돼? 제 싸워 제랑 싸워서 뭘 뺏어야 되는 건가? 다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본데? 와라, 동바뱀 아, 이건 못 막는구나. 그가 불러야 되는구나. 아, 아, 아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거 안 됐어. 그거 안 됐어. 그거 안 됐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 까먹었어. 잠깐만. 아니 얘는 막기가 어떻게 잠깐만 나와봐 아니 아내 6,000원 아줄수 있어 아니 줄수 있어 어차피 줄차수 있어 줄수 있으니까 뭐야 저게 어차피 재조, 재도전 해야 될거 아니었나? 여기서 나오네. 어, 얘는 막기가 안 되나? 어 잠깐만 근데 나피톤이왜 줄었어? 근데? 잠깐만요 아이 젠장 잔.. 잔불 상태였다고? 아 그래? 잔불 상태면 그게 늘어나는 구나아난또 처음에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건줄알았데 아 혹시 궁금해 하시던 분그 제가 예상한게 맞네요 제이스가 텔 타려고 했는데 그냥 미니언에 탔대요 <웃음> 역시 정확했어 역시 분석가 날카로운 눈 내가 맞췄다 이거야 아 소울 너무 멀리 있어 오 뭐야 아까랑 다른 야 잠깐만 야 아까 이런 패턴 없었잖아 아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아씨 아야 달려오는 게어딨어아 맞아 채팅창 살짝 살짝 줄여야겠다. 이러면 돼요. 아, 겹쳐서 그랬구나. 내 네, 소울, 소울 먹자. 저기도 내뿜을 줄 아는 놈이었어 아이씨 <웃음> 왜 하나씩 보여줘 다 보여줘 그냥 왜 이렇게 하나씩만 보여주냐고 다 보여주라고 왜 이렇게 하나씩만 보여주는 거야 아니, 정말. 설마, 저 친구랑 안 싸워도 된다는 그런 괴상한 말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아, 짜증나. 야! 아, 진짜. 먹을 시간도 안 줘. 이 징그러운 놈. 정말 저 징그러운 도마뱀 저거 야, 또 손에 익으면 괜찮을지 몰라요 지금 내가 어 뭐야 어, 또 아까랑 다른 패턴 야야 야! 아니, 미, 미쳤네? 아니! 야, 야. 아, 알아서 들어가는 클래스 알아서 들어가는. 클래스클래스 아, 아이, 좀 먹... 뭐? <웃음> 아니 아까는 어느정도 뛰어오고 멈추더니 아니 아까는 어느정도 뛰어오고 멈추더니 왜, 왜 갑자기 또 그렇게 달려들지 다 뒷발에 채웠어, 아이씨 오씨 아우씨 꼬리에 맞았어 데없어지냐 아씨, 치... 아이씨 친구, 이 친구 못 잡으면 못 지나가잖아. 뒷발에 채이는 거개오야 오호 오 오. 아나나나 나. 아, 아니 부르기를 더 옆으로 해야 되는 건가 아, 짜증마 씨. 아니 쟤는 막기가 아예 안 돼? 이게 아예 토하지도 않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걸 써도 막아지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막아지는거지? 스테미노 게임 짱 싫어 정말 싫어 좁아가지고 어쨌든 맞, 맞긴 맞는구나 아니 내가 때렸는데 왜 딜은 쟤한테.. 아니, 근처에 있으면 안 돼. 어, 쟤 밑에 있으면 그냥 쳐봤는구나.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좀... 중... 뒤쪽에서 때려야 돼. 얘 밑에 있으면은 그냥... 그냥 맞는데, 저 징그러운 부분에 사실 이 보스는 유저들이 난입해서 조종하는 보스입니다. 그 <웃음> 수가 하우님 놀리는 중인 거예요. 아, 뭘하는 거야? 아저길 찾기만 혼수 가능해요. 길 찾기만 싸우는데 혼수는 별로 통하지 않으니까 약간 감정 소모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길 찾기만 물어보는 거라. 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만 아씨. 저 가슴 부위를 때리면 안 되는 거가 어봐 아, 봐 가슴 부위 가까이 가면은 맞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봐, 이거, 어떻게. 해. 얘, 자꾸. 아이씨. 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한대 맞으면 뒤져, 한대 맞으면 뒤져, 한대 맞으면 뒤져, 한대 맞으면 뒤 잠깐, 잠깐, 잠깐, 한대 맞으면 뒤진다고, 잠깐만. 아, 아, 잠깐, 차. 아, 제 다리로 공격해야겠다. 아, 잠깐만... 안떼맞으사안떼맞을지 사진... 안떼맞을지 사진... 안 맞으면 사진... 안떼맞을지 사진... 잠깐, 맞으면 사진... 안떼 맞으면 사진... 안떼 맞으면 사잠안떼맞 잠깐, 사으으로 사진... 안떼 맞으면 사진... 안떼맞으 인형인, 인형이신가 인인형 무식인가 뭐 인형이 없는 자는 지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중고는 인형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지나가? 아뭐안 지나가지잖아 난 잡았는데? 하나 먹고, 뭐가 또 나와? 아, 뭐야. 그러면 얘 어차피 다시 왔을 때 얘랑 또 싸우는 거 아니죠? 아, 또 나와요. 안살아, 나죠. 아,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웃음> 그럼 됐어. 십덕력이 더 강하면 이게 그냥 부수고 <웃음> 들어 열려라. <웃음> 이야, <웃음> 나의 힘으로... <웃음> 아, 그런 건안 열려. 어디로 가야 되지? 교회? 교회가 어디야? 아까 여기로 다시 가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전 길을 몰라서 <웃음> 교회? 내가 교회를 간 적이 있나? 주교 아 잠깐만 돈 얼마야? 만 오천 아 일단 제사장 거, 거기 가자. 거기부터 일단 가자. 네이버 지도로 찾으라고 어떻게 찾아요? 언니 나왔어. 언니 어딨어? 아 언니 여기 있다. 생명력을 올려야겠어 돈은 똑같은 건가? 아 똑같네 됐다 아까보다 아까보다 돈 적다 3,400원 노야도 잡았는데? 뭐 이런 거 없지 여기요? 아맞아 다크소드 거 맞춘다고 했는데 아맞아 아씨 너무 너무 쓸데없이 올려버렸다 다음 거 얼마였지? 한 2만 소울 모아서 한번더 가야겠네 아씨 다크소드 쓰기로 했는데 여로 가는 건가? 여기 지나갔던 길인데? 뭐지? 이쪽이 아닌가? 뭔가 여기 지나갔던 길같은데 달려서 저기로 올라가야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달려 달려 달려 난 너만 싸울 생각이 없다 친구야 아 됐네 됐네 아 어디서 튀어나오는거 아니겠지? 뭔가 계단에 돌아다니는 애가 없는건 어 여기 혀, 혈흔 있어 뭐지? 누구와 싸우신거지? 어? 아 요거 봐야지 이앞 저기있다 아! 저거 주워야하나? <웃음> 저거 주워야하나? 템이 있는데? 싸워야겠네 미친 뭐야 저게? 아 뭐야 또 찔러 또 찔러 또 찔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줄 아는 놈인가 가라이 놈 유해를 조사한다 아이 뭐야 이씨 고작 저제똥이 하나 얻으려고 <웃음> 제똥이 뭐야 저거. 해봐서 그런지 어디서 막 튀어나오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앞에 저 녀석만 피해가면 되나? 이앞 도둑주 일방적인 구타의 시간이다 센 놈인가 본데 오오오 오는 뽐새가? 오오오 는 뽐새가? 오오 도끼도 던져? 오 오오, 오오. 오오 어와왜 뭐해 오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什다 뭐야 별거 아니잖아 거미의 방패 고작 저자식이 들고 있는 방패를 주려고 주우려고 오 이상한 소리나 오른쪽 이상한 놈이 있고 앞에 또 하나 있고 저 앞에 하나 있고 세마리인가 강아지는 아 위에도 있어 잠깐만 뭐야 뭐야 넌 뭐야 그냥 가는 게 낫겠고는 아니네 아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안오냐 아이 개가 거슬려 이거 됐어 이정도면 됐어 쟤는 안잡아도 돼또 들리는 소리 읽어야 하는데 이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 돌아가. 돌아가. 나 이거 읽어야 돼. 돌아가. <웃음> 돌아가. 마음을 가다듬고 싸우고 싶어. 그렇지. 아. 아씨나 봤네. 누구? 뭐야,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압 너도 그렇게 되지, 되겠지, 있다. 나도 불 탄단 소린가? 왔어. 어? 뭐 없구만. 뭐야, 저런 건 어떻게 먹어? 오인물들이나 먹는 건가? 왔다! 왔다 왔다 좋아 뭔가 문을 열었어 또 각오는 되어있나 이앞 오른쪽 주의 비행 도우가 필요하다고? 오른쪽 주위? 어? 안 열리는데? 여기도 안 열려 뭔가 열어야 할 문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열수 없다, 그러면 꼭 반대쪽에서 연. 다시 채찌. 뭔 소리야, 이건? 아동 보려는데 싫은소리 남. 천호 감사합니다. 뭔데? 어, 삼성 승리실! 미션! 오, 예!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나 진짜 요 아 숨쉬기 힘들어 뭐라는.. 뭐야 왜저래 <웃음> 왜 왜저래 왜저래 왜저래 왜저래 나비 왜그래 어 잠깐 앉았다가 가야겠다 어 방금 누가 보였는데 방금 잠깐 누가 보였는데 왜요 <웃음> 어, 누워있다가 소리 나니까 헐레벌떡 뛰어오셨나요 혹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이렇게 허다닥 이쪽으로 가는 건가 어 설마 저걸 주우면 저 사람들이 흑화하나 저기요 저기요 깨주세요 선생님들 건들지 않고 가져갈게요 선생님 저기요 아씨 때려야 돼? 때려야 되는 거야? 다비싸는네 어. 오, 에스트 파편 이다 어, 뭐야? 잉? 이앞 귀여운 놈 있다. 귀여운 놈 있다고? 에스트 파편을 하나 올리고 갈까? <웃음> 나, 나 방금 때렸어? 왜 혼자서 죽지? 양파, 양파 기사 바, 만났었는데 양파 기사 만나서 이상한 공룡같이 생긴 거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강화인가? 안나! 아홉 개 9개. 아홉 개나 됐어 작은 교회 가자 주교가 누구지? 주교? 주교? 주교? 어떻게 생긴 애지? 난 오늘 셜리본을 잡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뭐지? 이 위에 길은 뭐고 이 아래 길은 뭐지? 뭔가 내려가면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안 갈란다. <웃음>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아.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바닥에서 막 나와, 막. 아, 아, 아, 아이. 비켜, 이놈 자식들아. 저길 맞나? 어, 아닌 거 같은데? 아, 맞네?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맞나 맞나? 몰라 일단 달려봐 어 바닥에서 너 많이 나와 아아아 아넌 뭐냐 넌 뭐냐 넌 뭐냐 잠깐만 잠시만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뭔지 모르지 마 여기 문 열수 있나? 문 열수 있나? 아여기다안 열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컴퓨터 잠깐만 바깥으로 나가졌어 어, 잠깐만 어, 뭐지? 왜 클릭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지는거야? 야야 여기서 죽으면 안돼 어 잠깐만 어 됐다 아 젠자 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투에 클릭됐어 아씨 마우스 바깥으로 나갔어 아. 마우스 바깥으로 나갔어, 씨. 갑자기 투데이션 클릭돼가지고 갑자기 소울 들어왔죠? 달려, 달려. 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 오, 여기 아니야. 너 나라 올라갔어. 우제 친구들 여기 너니 네 친구가 너무 많다. 야, 여기 난 죽어. 어, 뭐야? 왜안 와? 뭐야? 아, 이렇게 날 죽일 땐 언제고? 어, 붉은 벌레 환냐 왠지 셀거 같은 놈인데 셀거 같아 보이는데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아씨 우와 우와 쫓아오지 마세요 우와, 우와. 야, 길 어디야? 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봐. 지붕 다, 지붕 다, 오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오, 다 피해, 다 피해, 다 피해, 다 피해, 피해 달려. 뭐뭘길 없어? 오, 이상한 애들 나와. 이쪽이 아닌가 보다. 아씨,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오, 이쪽 맞는 것 같아. 어? 어? 이쪽 아닌가? 어디지? 어디지? 어? 이쪽 길 아닌가본데? 아, 지졌어 <웃음> 아, 길이 어디야? 아, 어디야? 안 싸우고 싶은데 아, 씨... 8,000원 아까워 아시 가야 되잖아 와, 우리 탱커님 몸물이 잘하신다 고수시네 아니... 아니 길이 어디야? 달려봐, 달려봐, 축가, 축가 축가, 축가,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아, 차근차근하기 너무 몹이 많어 오른쪽에 뭐 아이템이 있다고? 와, 아이템 개 많네, 아마. 거. 어디서 날라오는거야 저거 다 죽은거 맞아? 저 안쪽에 뭐지 저거 방패? 손가락의 시간이다 엉덩이요? 아 엉덩이요 이건 뭐지? 싸우나? 이렇게 피가 많아 여기. 어나 아깝고 주우러 가야 되는데, 아, 8천원 다시 모아. 아씨, 아. 뭔가 이거 가야 돼요? 어, 같았데 아니라고.. 어, 멀미나.. 오랜만에 하니까 멀미나네.. 오저기큰거 어, 하나 있다.. 어.. 뼈 쪽아 뼈 쪽아.. 가자 가자.. 중요한 거.. 완전 중요한 거였네.. 오씨 뭐야.. 깜짝 놀랐 시체 때문에 깜짝 놀랐네.. 그냥 가 그냥 가 아까도 아까도 아까도 저거 두고 저거 죽고 그냥 나오는 거야 저거 죽고 그냥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아 미친 길이 어디야? 아내 옆에 하나 있다 한번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애들 저거 못하는데? 아, 여기 밑에, 밑에 길인가? 없는 놈이 진짜. 아 진짜 씨개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와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어머 계속 나와. 나가자. 여기서 내려왔는데. 뭐지 여기?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구만. 아씨, 뭐 가져갈 거 없는 거지? 아씨, 뭐야? 또 있어? 래도 싸우고 야겠다 아, 뭐야? 뭐야? 한 마리 더있을자 쓸데없이 쓸데없이 에스트만 먹었네. 아, 죽어라. 호우, 정말 왼쪽, 왼쪽 이건가? 어미친쟤 미치... 안가? 쟤가 잘 쟤가 임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근데? 여기 어디야? 뭐야 여기 내려가는데가 있는건가? 바닥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나화로불부터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 내려가면 있나요? 하나 먹을까? 근처 있다고 하니까 어우 씨 맞다이는 조금 야. 오오오 뭐야 한 마리가 아니었네 머리 위 주위 저격수 일주 이앞 지름길 저격수. 머리 위를 조심하라고? 여기 먼저 가야겠다 여기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혹시 어, 내려가면 안될것 같아. 올라가 볼까? 아, 내려가는 건데? 왜 어디지? 문 열었다. 어? 여긴 어디지? 와 지름길 하나 찾았다 와그 힘든 길을 거치며 지름길 하나 찾았구나 그러면 앉았다가 가야겠다 앉았다가 가면 에스트 충전도 되고 딱이네 너무 기쁘다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다크솔 아 이거 잠깐만 한번 갔다 와야겠다 다크솔 보스가 저번에 거를 너무 쉽게 잡아가지고 난 분명히 그 저번 거가 어, 그거 올리러 가야지 아직 안 찍지 않았나? 기력이랑 뭐였는데? 어, 탈수 있는 건가? 기력 기량... 기량이랑 근력이 모자랐던가, 내가? 기량 15? 아, 기량 15? 아, 이거 하나. 됐나? 봐봐, 착용해보자. 어? 이걸 내려놓고, 어 어, 어, 어, 어, 어떻게 옮기냐?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하이 이거 이걸로 지금 싸워도 괜찮은 거 맞아요? 지금 1회 파악, 2회 뭐까지 밖에 안 했는데 아직 안될 걸요? 돈이 안되잖아요 저 그것도 없... 아 돈이 아니... 돈 돈이 아니라 그거 그거 뭐지? 뭐오파는 파편 뭐냐 쇠기석 덩어리던가 이거 이거 이거 아닌가? 게임에요? 대단하신데 일단 한번 싸워보고 뭔가 세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면 불검을 다시 가질러 가죠 밑으로 내려갈까? 아,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나? 저 어떻게 때려? 저걸 어떻게 때려? 아이씨, 어이씨, 아아 이거 때문에 깜짝 놀랐네. 아이고, 왜안 없어져? 사다리 있다. 이야, 매복 주의. 아, 저 친구구나. 저 친구 때려보면 되겠다. 내려와. 뭐야? 어? 두방 컷인데? 얘들 약해서 모르겠네. 조언 요청 이거 뭐지? 어림이 잡았어. 템 뭐가 있나? 아 밑에도 하나..아까 걔 확실한건 저 위에 그 아줌마 있어 그 아줌마 돌아다니는.. 아 아까 그 사다리 아니에요 어디있는줄 알아요 아줌마 뒤통수를 노린다 내가. 올로 오지, 올 거지. 온다. 눈치 갔어? <웃음> 어 눈치 갔어? 어 너무 약한데요? 잠깐만 아이 아줌마가 센 거야 내가 약한 거야? <웃음> 야 이거 내가 약한 거 같은데? 야 이거 내가 약한 거 같은데? 아이씨 불불 불 그거 갖고 와야겠다 아불 그거 착용해야겠다 아이고 아돌아가기 아니지. 아 이거 이거 맞지? 이걸로 써. 안 되겠다. <웃음> 아난저 아줌마를 때릴 때저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너무 딜이 안 나. 어씨 뛰어내릴 뻔어어뭐 위에서 일지나저 <웃음> 상태로 <웃음> 뛰어낼뻔 했어 어 이번에 일로 가볼까 저 2400원 아깝지 않다 금방 모인다 아, 뭐야, 여기 또 있잖아. 아, 어, 그 아줌마가 센거 같은데? 아,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 보여. 아, 뭐야. 잡았다 아 뭐야 밑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네 오, 뭐야 이 새끼가 야 여긴 공격도 애매 좁아가지고 됐다 어이 짜식이 개놀랬네 다 아유 아 일어나 불러 불러 불러 아. 일어나 안돼. 어, 맞으면 죽어. 음, 살았다. 아, 씨,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각이 었는데 오, 소리가. 어어 뭐지? 아니야, 올라가자. 아까 그 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무섭다. 고 죽고 싶지 않아. 야, 아, 지마 은근히 촉이 좋아. 발가 기가 저 가는 게 없으니까 일로 와 아유, 뭐안막아 맞기 너무 어려워. 야이구석팽이 몰아놓고 패는 거오바잖아안 피해줘. 아 됐다. 아이씨. 아니 피해지지도 않아. 저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아니, 아니, 저 사이에 숨어서 어, 저걸 사이에 꼈는데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몬스터가 자비가 없네. 그 뭐냐? 적어도 세 키로는 가까이 가면은 뒤로 물러주기라도 했어. 이렇게 뒤로 슥슥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싸워주기라도 했지. 그럴까 봐요. 밑으로 내려두고 가야겠어. 라고도 진짜 하나가 그렇게 이길 줄야. 이 아줌마, 저길좀터 주세요. 아 이거 화살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되지? 기가 <웃음> 너무 밝아 저 아줌마 귀 너무 밝아 아 근데 넓은데서 싸우는게 나은데 킬이 어디있어 저인가아 뭐야 아까 고기잖아 그래서 상자 때렸는데 괴물이었어 아니 그냥 클릭을 눌러버려가지고 어떻게 뭐 잘못 때렸다 이러려고 했는데 세방컷인데? 저번 세방컷당했는데? 이분도 세방 컷인데? 어이분한방 컷인데? 베이스를 든아 아니 여기 몬스터들은 진짜 내가 진짜 생각대로 너무 좋아 귀가 너무 좋아 저 끝에가 뭔 움직여. 거리가 안되는구나 여기까지는 또 안나오는데 귀가 밝다니까 움직이면 바로 멈춰 아 맞다. 쟤 조그만한 애부터 없애야되는데 걸렸다! 뭐야 뭐야! 또 있어 또 있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선생님 여기까지 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나오시 나간다 나간다 얘 잡아야 돼요? 얘 무시하고 지나가는 건안 되나? 지나갈 수 있으려나? 길이 어디지? 아저 앞으로 가야되는구나 여기서 떨어지면 안되나? 봤나? 어디? 뭘 봐? 뭘 봐? 뭘 봐? 아 여기 아까 왔어요 방금 뭘 봐? <웃음> 어형씨 뭘 봐? 뭐 때릴거야? 뭐 어쩔거야 그그 방망이 그거 불다 꺼졌네 방망이 불다 꺼졌어 위에 있는 애다 버리고 다시 내려가야겠다 뭐 움직여 뭐뭐뭐 씨. 뭐, 씨. 뭐, 씨. 뭐 어쩔거야 아씨 쟤 무서운데 달리면 피할 수 있을까? 간다 간다 간다 아씨 쳐맞았어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쟤 잡아야 되는 거야? 막혀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어! 싸워야겠다 잠깐만 여기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나 먹을 시간 좀 줄라 잠깐만 피, 피좀 아 두방이야? 어우 미친 개쎄네 네방이면 없어지겠는데 오 막아지긴 한다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 막아지는 거 보니까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요? 어디 갔어? 아, 나오는구나. 두 마리였던 것 같아. 와라. 아, 잠깐만. 오, 뒤통수 뒤통수. 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이거는 한번 저렇게 천해지는구나 어우 야 자가 자가 자오 뭐야 마법사 쓸줄 알아? 뭐야 피흡한 건가? 아 옆으로 가야지. 왜뭐 하는 거야? 아 꼈서 꼈어, 꼈서 꼈어. 클났다. 클났다. 아야 잠깐만. 이제 저기 불안해 막혀있는 곳이야. 딴데 가야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가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쟤랑 싸우는건가? 아까 잡아야된다고 했던 아씨 나병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혹시 여기 혹시 화.. 화루풀 없나요 여기? 아.. 에반데? 제일 잡아야지 생기는건가? 아씨 양쪽에 있는데? 이 길은 뭐야 오, 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 선생님. 이 길은 뭐죠? 오, 씨. 아, 씨, 두방컷신 게, 씨.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왔어. 아까 거긴가? 아, 아까 거기네. 옆문인갑다 는 아니네 뭐야 여긴 어, 여긴가? 여기 여기네 아 찾았다 아 찾았다 여기였네 됐어 마음의 준비를 다 끝냈어 이제 싸우면 돼왜 뭐지? 으 징그러워 뭐야 어난 너와 별로 싸우고 싶지 않다 어 징그러워 뭐야 저거 뭐야 얘 오! 야, 잠깐만요 네? 포스트잇 있어 아니요 포스트잇. 뭐 어떤거요? 크기? 어? 크기 어떤거? 2만원으 잠깐만요 갑자기 들어서 깜짝 놀랐네. 이거 이거 거인 두 마리 같이 오나요? 너부터 알아. 아시이야 내가 때려야 하는 건가? 으. 잠깐만, 양쪽 다 밑에가 이런가? 다 저렇게 생겼구나. 잔챙이들부터 없애자. 나중에 귀찮아질거같아 아이씨 못 막았다 오우씨 오엇이 이렇게 자꾸 나와? 가자 저거 주스로 갔다가 깨는거 아니야? 가자, 가자, 절로 가자, 절로 가자. 저기,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아이, 미친! 아, 선생님! 잠시만요! 이, 여기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 <웃음> 아이, 뭐야! 뭐, 무꽃이 집혔습니다! 하자는 거야? 아, 밖을 나가니까 멈추는데? 어 어떡하지? 너 안에 너무 느린데? 이거 어떻게 싸워, 여기서? 너 안에서 어떻게 싸워? 철반지? 반지 지금 다 이거 차고 있는데? 반지같은거 어떻게봐? 아 그냥 여기서 보면 되나? 공격이 계속될수록 공격력이 오른다 와 이게 뭐야 없는데? 그런거? 뭔가 템 빼먹고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싸우지? 아 따이해 보지 뭐아 씨. 전하기 마련이야 피가 하나 잡았다. 공약을 봤다고요? 공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귀찮은지, 안 돼요? 저 아이템도 안 쓰는 사람인데, <웃음> 저... 스들이 공략 좀 보세요 해야 보는 사람이라 그냥 킹리적 가슴으로 등치 큰 애들은 원래 허우적거리고 잘못 싸우는 게 특징이야. 오지 붙어서 갔다가 제 나오는 거야. 어 느려 씨. 비슷하게 싸우면 되겠지 어 아, 근데 바닥에 또 슬라임이 여긴 더 많은 여긴 슬라임이 있는데 귀찮을 것 같은데 1대1 가능하냐고요? 나비가 더 잘하겠지 아야 아야 아야, 아이씨. 아, 저것들, 진짜. 아, 오! 아, 씨. 아, 씨, 나피 빨아야 되는데. 아, 씨, 나 그거 생각을 못했다. 그, 슬라임 공격에 정신을. 이쪽인가? 아기꺼 하나 잡았는데 다시 두 마리 다시 잡아야 되잖아 그쵸? 다시 기꺼한 마리 잡았는데 두 마리 다시 잡는 거 아니야? 한 마리 어디서 떨어지는 거 아, 한 마리만이구나. 아, 두 마리 다시 잡아야 되는 줄. 들어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저깐만좀깐고요아왜안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아만잠들만잠없애야 고데기도 있어! 뭐야 저거 저거! 저 고데기 뭐야! 제대로 발표는데한 대만. 됐다. 됐나? 어, 됐다. 아, 바닥에. 어우, 어지러워. 뭔지 모르지만 일단 주워. 뭔지 모르지만 일단 주워. 어, 저 하나 더 있네. 이거 부르는 동안 몸에 다 들어가겠다. 이거 진흙 같은. 뭐야 저건 또 아이 저것도 뭐야 와라 너 혼자냐 저 가까이 가야되는거 싸우는건가 괜찮상 아닌거 같기도하고 나도 여기 앉아있으면 되나? 앉아서 나도 구경할래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싸우는 놈이었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쪽 왔냐 아니 아까워라 이쪽 왔냐 네 이거 빨리 깨버리려고 하는데 우스 찾는게 쉽지가 않네요 다다 갈려면 이렇게 가면 되겠지. 치우고 불러, 불러, 불러, 불러라, 불러라, 불러라, 불러라, 불러라 됐다. 됐어, 어디로 가야 하나? 달려야 되나? 잠깐만 뒤로? 아까 거기네 이게 위에구나 잔불 얻었다 오 와라 이, 이 잔챙이들 잔챙이들 와라 사람은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지? 길은 지나갈 수 있나? 여긴 뭐지? 여긴 길이 없구나 걸릴까봐. 지나갈게요. 올라가자. 아, 만사천원이면, 나 아, 가야되는데. 어? 돈이 있어야된다고? 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되는데? 어 저놈을 잡아야 된다고요? 길이 여기 말고 저기도 있는데? 저 옆길은 길이 아닌가? 저거? 깜짝이야 네나 나중에 이거 하나만 부탁해 알았어 이거. 아, 알았어 이리 와응 다음길 다음 그다 올때 오게, 오게끔 해줘야 알았어. 돼. 알았어. 응. 그럼 닫어. 어 아니야 그 이따가 얘기해 그냥. 아니면은 아까 카톡 보낸 것처럼 보내나 이런 걸. 응. 한 번씩 들려요. 저, 저쪽에, 저쪽에도. 아, 그럼 달려가자. 죽용가, 뭐시긴가 하는 애 드디어 만나는 거야? 아, 뭔지 알것 같아. 할것 같아 자한 바퀴 돌아보자 아, 일단 다 휘둘러봐 휘둘러봐 다 휘둘러 여기 진짜 있겠지 자꾸 생기는 것 같아 여가 와이 아, 많은 애들이랑 계속 싸워야 되는 건가? 가까이 눈동들 가까이 도동들부터 처리해 아, 아, 계속 생기네 아, 잠깐만 잠깐만 이답 없어, 답 없어, 잠깐만. 어, 뭔 소리야. 아이씨, 벽은 좀 오반데? 아, 오씨, 개아파, 뭐야. 젠가 n 가저저저 n 가 a Songa Songa Songa s o n 검은거 o 와, 저틈 안에 있어. 잠깐만, 치사노. 아! 아, 사상인들 너무 많아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빨리 잡아야 돼? 뭐야, 뭐야. 어, 왜 죽은 거야? 나피 많았는데. 아, 아, 아래 해골뭐야 이쪽 아닌데? 이쪽 만 이쪽 아닌데? 어 이쪽인가? 잠깐만. 갑자기 길이 깔리기 시작했어. 가봐. 아 뭐야? 여기 맞네. <웃음> 여기 올라가는 데인가? 아 올라가는 거네. 달아요, 달아요. 어 아, 근데 거기까지 또... 또 저기까지 또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불러, 불러, 불러라, 불러라. 어떻게 잡지? 어떻게 잡아야 할까? 계속 이거 때리기 때려야 되는 거 맞지? 아 하나 이겼어요? 오우 씨 뭐야 저 배치기 뭐야? 나는 막 휘두를 때막몇명 죽더니 뭐야? 아! 대장이 있다고? 지금 안 보이는데? 대장이 어딨어? 아, 저 불타는, 불타는 모야 아! 알았다 어? 이제 안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아 외다. 또누구한테온 게부터. 됐다 아 이제 됐다 고정 아 고정 풀렸어 잠깐만 안보여 안보여 어떻게, 어떻게 그거 해? 이거 다... 다차고 죽는다며... 아니, 저거... 저거 계속 패야 되는 거야? 그냥 계속 패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시간도... 있, 그냥 아예 시간인 건가? 저게? 아 시간 타임으로 저게 돌아가는 건가? 아니 검은색을 안 맞으면 안 쌓이는 줄 알았는데 그럼 키큰 애들을 죽여야 되는 건가? 오래 하려면? 검은색 막 주문 외우는 애들이 있긴 했어 좋았어, 좋았어. 이제 방법 알았다. 아니요, 뚱땡이들만 그거 외우는 건 아니었어요. 키큰 애들도 외우고 있다키큰 애들. 어, 잠깐만, 나. 제가. 이안 돼. 이 친구 고정하면은.